이런 케이크를 만들면 망할려나아한 <웃음>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느낌으로 만들어볼게요 I'm gonna get down on t o r On Christmas Day this year I'm gonna g i v e my love o gold to me On Christmas Day, my dear On Christmas Day this year 근데 케이크에 우리가 재료가 없, 없잖아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그걸로만 할수 있게 우선 빵은 이거야. 근데 이거 엄청 쪼만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뚜레줄에 맛있게 뜯어먹는 우유 시폰이라는걸 샀고요. 이렇게. 우와, 또 이거는 그 핸드믹서 제가 생크림 한번 손으로 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이것만은 꼭 사야겠다 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브레드가든이라는 핸드믹서 큐트스노우라는 제품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애에다가 코드 꽂고 나를 두 개씩 꽂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두개꽂는거한 세트 그 다음에 이거 한 세트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 뭐야. 그, 우리, 그 뭐냐. 이거 저울 때랑 생크림 바를 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는 초코펜. 이거는 어 레드벨벳 옐로우, 그린, 바이올렛, 그 다음 초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이거는 스프링클. 그래서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총 여섯 가지 스프링클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른 거. 그래서 여기 위에 뚜껑 열고 원하는 거 촉촉 뿌리게 돼서 너무 이거는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 컵케이크나 쿠키 만들 때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딸주머니에 그냥,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쯤은 꽃 모양을 넣고 싶어서 이거 딱한 개만 사봤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그 준비물 끝. 엄청 간단하지. 그 다음에 얘를 다 부어. 콸콸. 그냥 잘 모르지만. 너무나 제대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크림이 써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웃음> 너 얼만큼 해야 돼? 진짜? 다 해서 엄청 많이 나오면 이 망하는 거야. 이게 조금 하다가 근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유기농 흑설탕, 입자가좀 크긴 한데 응. 난 산타하면 거 산타 아 이거 그거 해야 되겠다 좀 이따 난 올라프 올라프? 그래 올라프하고 난 산타할게 와, 나 진짜 머리 솔직히 좀 좋았던 것 같아. <웃음> 오빠, 이 당근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좋아. 이렇게 하고? 오, 어? 와. 근데 왜봐아 그게 뭔데? 코. 밥만 자르면 아, <웃음> <됐는데>? <웃음> 어, 진짜 약간 혐형스러 갈까? 어. 지옥에서 온 올라프. <웃음> 어머니, 응. 이거 약간 여기서 보니까 해골 같아, 해골. 그러니까 이거 뺄라고 응. 어. 그리게? 어.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없어. 올라프를 한번더 봐야 되겠어. <웃음> 창의적으로 하고 <해보고> 싶은 <싶다>. <웃음> 봐. 렇난 진짜 좀 잘할 것 같아. 그래? 응. 뭔가 느낌이 왔어. 응. 좀타 같죠. 응. 여기 모자 얼굴 여기 있어 아 여기 딱딱한 거 하나가 뚫렸어. 얼굴 얼굴 올려 얼굴 형이야? 응. 광대를 이렇게 올려서. 응. 어 망했다. 완. <웃음> <웃음> 근데 코물을클리는거 같아. 노란 거 괜히 한거 같아. 어? 아니야. <웃음> 산타! 그렇지 않아? <웃음> 입이 너무 엉졸아하잖아알뭔 그래? 말인지 알겠지? 뭐가 응. 봐야지 <웃음> <웃음>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안 갔지? <웃음> <웃음> 왜? <웃음> 입을 안에좀 숨겨야겠어, 이렇게. 금발 산타요? 금발 산타 눈썹이 없어서 그런가? 눈썹을 약간 많이 봐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 든 눈썹 왜 이렇게 광대가 나왔지? 개같아 진짜 <웃음> <참>. <웃음> 좀 심각한데 오빠? <몰라? 웃음> 그 강아지인데 완전? 왜 이렇게 강아지지? 사람이 안 갔지 왜? 뭐문에 <웃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 각도의 효과 어. 이렇게 한번 올라볼거거든 근데 정면에서부터어 <웃음> 아, 턱이 왜 이렇게 길어? 아, 아 진짜 짱 웃기네 좀 심각하지? 지옥에서 온 올라프와 지옥에서 온 산타 턱이 엄청 큰버지 올라프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 산타 귀엽지? 다 합니다 오, 오, 어. 그거 같아, 뭉쿠 아. 절규 진짜 건강한 케이크 맛이야 <웃음> 하나도 안 달다 <웃음> 응.